네 바로 미드군 바로 가도록 갈게요 상대가 깊이 들어왔죠 침착하게 저희 팀에게 쉴드를 하고 침착하게 스팅카로 맞춰줍니다 바 팀원 살겠죠 다시 한번 갑니다 침착하게 쉴드를 설치하고 속박을 아우 속박이 유명한 맞죠 그래도 잡을 것 같긴 한데 아 안될 것 같네요 람버스가 와서 제 전멸 쓰 빠지도록 할게요 오 레드 디드? 제가 살고 싶은데 레드 네 기다렸다가 상대가 들어오면 은 다시 들어가죠 침착하게 속각을 맞춰주고 조슛을 잡고 여진 딜로 잡아낼게요 남모스가 복갱을 맞죠어 아, 제발 제발 티몬 살아나 오모빙 좋아 모빙 좋아 저는 바로 탑을 갈게요 나소스 침착하게 스로우를붙이고요 키우고 다시 속박을 맞춰주고 배루스가 땡기겠죠 오케이 끝 그냥 복경을 한번 가볼까요? 포지션이 좋은데 어, 일단은 레오나를 노려보죠 속박 맞추고 어.. 전멸 썼네요 전멸 평타할게요 오케이. Okay. 어, 미드, 장난 아닌데. 저기 미드 자리를 컸죠, 이제. 저희는 전령을 챙기도록 하죠. 다이애나가 복경을 갔으니까, 어, 지금 미니맵을 보니까, 레오나를 잡은 것 같은데요. 아마 이즈는 뒤에 있으니까, 이즈는 다 힘들 것 같고, 아마 네오나는 잡아야 되겠죠. 전령 챙길게요. 응, 음, 네오나 잡고, 우리 다 복갱 바로 가도록 할게요, 지금. 어, 오케이. 이제 잡아냈고요. 저희 원딜은 죽었는데, 칼사 소리 잡아보죠. 침착하게 속박을 맞추고, 론난것왔지만론할필 없죠. 다용토 챙기죠. 상황이 좋으니까. 상대 레드가 있죠. 아람머스 그러니까 탑갱을 갔었으니까, 지금쯤 저희가 바로 먹으면 될것 같아요. 레드까지만 챙기고 바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교환하기 전에 어... 바꿔도 될것 같은데요? 게이지도 있고 어 이번에도 일단 이즈보다는 석버스 바로 노려보도록 할게요 게이지 편하고요 답안해도 겠죠 어, 게이지 게이지좀 멍청하죠? 오케이. 일단은 그러면 타워만 푸셔면 해보죠 어, 지금 미드 카이사가 없다고 하는것 같은데 미드 카이사가 오면은 그때 빠지도록 할게요 아맞나봅니다그죠죠니아가들어오면 속박을 맞추고 러니아는 아시판요와 이즈틸 왜이렇게 아파? 그럼, 잠깐만 제발 제발 살려줘 오 카이사 왔다 제발 제발 제발 오 어, 살고싶어 안돼 쉴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오 어, 침착하고 어, 람마스까지 왔네요 다행히 다 산거 같습니다 오귀험했어 어, 데이지, 그만 괴롭혀, 어, 이제. 어, 이제 뒤에, 어 너무 아픈데. 이제 장난 아닌데요. 람머스는 탑이고, 전령일 일할 수 있도록 작업 공간을 만들어주죠. 이제 전령. 한 번, 뭐, 몽터 박치가게 되면 또겠죠 지금 막카스가또 왔어? 아, 제발 사고 싶다. 한번 흘러줘. 아, 일단 사고 힘들 것 같은데, 아 숙박 맞추고, 분야 쓸게요. 솔직히 좀 살기 들 같아서 레오나는 데려가죠 잠깐만 다이아나 오고 있는데 어.. 우리 케이틀 숨만 버텨봐 다이아나 오고 있거든요 제발 숨만 버텨봐요 시간만 끌면은 잘하면 둘다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아나 굉장히 잘 갔거든요 오케이 오그로 좋아 근데 잠깐 살아야 되는데 케이틀 와.. 인쇄티이 너무 쎄 그거 복수했네 음 이리 바로 가볼까요? 와.. 다이아나 딜 장난 아닌데? 뭐이또옷이도못 못 먹겠는데요? 어, 다이아 브러쉬 바로 복행 한번 가죠 아 상대가 이즈가 정말 잘 컸어요 진짜 딜을 진짜 잘해요 또 잘하고 자다이에에게쉴드라고못 잡는거 뭐, 아니죠? 잡겠죠 잡느라고 큐 맞추고 아 레오나님 좀 죄송한데 네, 용참 좋고 레드도 바로 챙겨볼까요? 와 잠깐만, 와 다이아나 사아 뭐야? 존야 있었구나, 뭐야 존 야는 더 있어? 대박, 아마 초식이랑 존야두개쓴거 같은데. 와 다리우스, 그 와중에 다이아나 살았어. 아 역시 이제 너무 세, 이제 어 출혈로 잡았네요. 아, 어허 레오나님 여있네 일단은 생육빵 먹여줄게요 들어오면은 저도 탁박으로 여진을 발동시키고요 일단은 저희 어, 스포시 드랄 수 있게끔 제가 앞에서 보움을대게해줄게 이렇게 전멸 빠졌죠 어다신 빠졌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갤리나도 정말 좋죠 오 어, 잠깐만 5대3이야? 5대3인데 이거 이길수 있으려나? 아 역시 딜이 좀 쎄다 잠깐만 당연히 실도 없는데 아쉽긴나다 잠깐만 그러면 전멸에서 커버 맞추고 일단 나섰으면 잡아낼게요 유진이 아마 좀잡기 힘들 것 같아서 아, 우 잠깐 너무 아파 2차 타워까지만 밀고 빠지도록 할게요 일단 민은 올 때까지 좀 푸시를 하고요 아우 잠깐만 딜왜 이렇게 세아 이츠 너무 아픈데 얼건이지이 2차까지만 밀고 빠지도록 하죠 아 역시 다리오스 무리할 줄 알았어 어 아, 바로 도와주러 가죠 와레나딜 봤어요? 시가온꿈인데 이제도 잘 컸는데 아 진짜, 진짜 저는 상대 어 아, 미드 잡을게요 쉴도 하고 잡아내고요 아, 레오나님 아까부터 계속 마음 아프네 항상 혼자 살아남아서 음, 죄송하지만 또 잡아야겠네요 미안합니다 다용 챙기죠 음, 상대 없으니까 지금 저희는 3명 남았고 상대는 나섰 스만 있네요 용 챙기고 바로 상대 레드 카증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노란색이기 때문에 17초 후에 재미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우리 아까 전에 다 렌즈 돌렸는데 여기 와드 없었어요 와드 없었기 때문에 상대 레드 먹고 그쯤 상대가 아마 올 때쯤 됐는데 레드 먹고 바로 대기를 한번 타볼까요 아, 왠지 이즈 아니면은 레오나가 올것 같은데요 한번 기다려보죠 어? 뭐야? 뭐야? 정골이 오잖아? 자, 어? 올라갔네? 어? 역시 이즈가 왔네요 이즈 네, 잡아내고요 빠졌다가, 잠깐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람머스 올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대기해보죠 람머스 올것 같은데 어? 뭐야? 레오나가 오잖아? 레오나 잡아보죠 숙박 날릴게요 아, 숙박 안 맞았네 이게? 아, 그래도 잡을 것 같죠? 저희 다이애나가 너무 잘 걷기때문에 오케이 와, 완전 이득이죠 욕먹고 레드 먹고 상대 원딜이나 속박 잡았으니까 이게 완전 이득이죠 일쓰고어박 안맞네 아, 빠질까요? 뭐야 이걸 들어간다고? 딜봐봐 <웃음> <와>, 일단 아, <웃음> 뭐.. 저희들 일단 계속 푸쉬 하죠 데이지랑 어, 다이아나 있으니까 오 이즈가 태어났네요 어제까지밀수 있을 것 같아요 오이준이 어, 조심하셔야 돼 저희 다이아나 잘 컸어요 와 다이아나 어, 원콤이죠 오출드치고좀 어, 빠지죠 이득봤으니까 다이아나님 빠지도록 하죠 바로 다이브 갈게요 와 다이아나 딜 장난 아닌데요 어 뭐야 랍스 잡으려고 그러는데 카이사르 잡았네요 남머스까지 잡죠 석방 맞출게요 잡아내고 이거 왠지 게임 끝난 것 같은데요 그쵸 상대 다 잡았으니까 푸쉬 하죠 아 상대도 진짜 원딜이 정말 잘 컸어요 이즈가 잘 컸는데 오공 피해주고 근데 저희 다이나가 너무 잘 커서 아무래도 그 뭐죠 암살 챔프가 크게 되면 원딜이 활약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